와우, 온팀 양팀 이 드랍이 좀 떨어지네. 땡드락이네. 워쳐원 루이브라보시 카페에다 세시족 블에도돌카라트 하나 이이나이프 뭐라고 했지? 거래 중이야. 전자치네 그래. Yeah. 카라트한테 뭔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알아내야지. 경비는요? 나서. 제가 처리하죠. 혼자 재미 보지 마. 예,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나다. 독입니까? 죽진 않아. 제 암명이니까. 시야 i 할 거네요? 우리 방식이지. 야, 내품이 경비한테 나. 써서 놈한테 접근하면 돼. 다음은 철수. 신호해. 알겠습니다. 제로 스 상황은? 현장비보다. 일정에 대해 말하고 있어. 언제? 계속 알아내 화물이 뭔데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야 돼. 알겠어. 오. 하이 헬로 다리를 지키는 것 같아. 이동 h e 오, 마돈 관심을 안주나 잠깐. 카르텔 정비 툴 다리 끝쪽 보입니다. 무기는 잘 숨겨도 흩어지는지 보자고. 좋아 한놈 간다. 알겠다 내가 한놈 따라갈게. 오, 전 다리 쪽에 있는 놈을 막겠습니다. 자. 이동한다. 예. 왜 그래? 뭐, 어제 너무 많이 마셨지? 경비 처리. 해 다리 클리어. 잘했다. 내 쪽으로 와. 와저원. 옮기는 건 사람이야. V.I.P.가 미국으로 가려한다. 누구인데? 하산자야니 소리야. 그럼 멕시코 네. 에 있다는 소리잖아. 빨리 가서 놈을 막아야 한다. 카르텔 로만테서 정보를 얻어야 돼. 선임 미사일을 미국 근처로 옮기면 사상자가 넘쳐날 거야. 어떡 할까요? 연비가 너무 갈까? 많습니다. 네. 놈들에 대한 정보가 없다. 경비가 더 있을지 몰라. 현장을 전부 살필 시간이 없어. 갈까? 주의를 끌어야 돼. 나한테 방법이 있어. 카페에서 보자까지. 어디 가든다. 단체. 이게 뭡니까 디코이스를 탄. 두고보라고 고나스루란테가시작하죠나소르한테 가라고? 걸먹모로르걸먹모키르카 콜모키르카. 콜모키르카. 콜모키르카. 콜거 경비가 온다. 경비 처리해. 그쪽으로 갑니다. 대인님. 빠르게 가자고. 난 철수를 준비할게. 다리에서 보자. 이동한다. 덕치고 조명이 따라와. 워처 보안 패키지를 확보했다. 그쪽으로 간다. 알겠습니다. 바로 탈, 뒤쪽입니다. 와 누가 이렇게 된다고? 앞장선다 고가이 뭐. 경비가 다나 내가 맞 경비 처리해 그쪽으로 갑니다 대이이동한다 닥치고 조용히 따라와 왓채원 패기지 확보했다 그쪽으로 간다 알겠다 상탈! 뒤쪽입니다! 왜움어 가! 아 뭐지? 도움이 돼! 도움이 돼! 확인해! 나도 간다! 경찰이 조심해! 한번 남았어! 빨리 처리해! 야한다 클리어! 클리어라고? 아, 조주사 가져와! 돌스서클리다찔러가지 이렇게 세워. 이대로 데리고 간다. 컴온. 이동해야 한다. 이렇게 하긴 되면 c c t v 이런 게리나잘태어 얼굴 다가고 하는데. 잘했어, 둘 다. 이제 산이 있는 곳을 알아낼 차례야. 이어나면 얘기 좀해보자입 열까요? 안 열면 열게 해야지 그럼 안 열면 열게 해야지